My whole life I just wanted someone who would notice me 왜 샤프트를 쓰겠어? 아 이거 샤프트 방식이에 네. 근데 머플러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서 이쁜 것 같아요 저렇게 빼기 위해서 밑에다가 옮기기다가 음... 다가 투자한 거지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다 결국은 트라이엄프라는 브랜드가 아직은 어드벤처 시장에서 GS만큼의 파워가 없다는 것 말고는 사실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GS가 후속이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 모델이 훨씬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성능도 좋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GS에서 반주할 수 없게 만드는거지 그렇죠 찰렁찰렁한 가슴이 All life I just wanted to be somebody to be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분들이 건강한 들도 서있습니다 건 안전하게 유의하셔서 시속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했어? 네아 나는 저걸 타보고 싶은데 빨리 한거 <laughs> yeah, I just want to be great, yeah, I just want to be great, yeah, I just want to be great, yeah, 아이, 할아버지 너무 방구 가해진데 <웃음> 너무 쉽게 하시는데? 아이고! 와, 여성분이. 오, 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벨론스 <웃음> 게임으로 다 경품을 드려서 1등 한명입니다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대박 손님에 올라가셔도 됩니다. 마음에 드실 분은 올라가주세요. 그러면 내일 계약하시는 걸로 하고? 아, 늦었더 화이팅 한번 하실게요. 뒤에 분들 좀더 얼굴 내밀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라디오 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희 얼굴 막 뒤져 보라데 지금 하신 분들 음, 제가 음, 옆에서 계속 음. 얘기 들으니까 음. 꼭 랠리보가 아니어도 되게 음. 잘 어울린다고 음. 제가 입은 이런 가죽자켓에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음. 그냥 캐주얼하게 타기도 좋다 그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네. 사실 GS하고 좀 경쟁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거 1200 특징 좀 설명해 주실 어... 수 있을까요? 특징을 여러 가지가 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외형도 어떻게 나올까 음... 그다음에 엔진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됐습니다. 어디, 어디부터 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 네, 아무튼 어디부터 끊어졌는지 모르는데 네. 엔진에 있어서 그런 트플인 크랭크랑 그네 부등관계로 적용했는데 900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배기량에서 오는 그런 펀치 음... 이게 좀 부족했어요 음... 내가 회전수를 올려야 CC 되니까 나오니까. 근데 네. 1200에서는 아 이게 드디어 해결이 됐어 아... 음. 이전 모델 대비 25kg 가장 가까운 경쟁부들 때문에 1 7 k m 가 비워졌어요. 음 연료탱크가 3 d m 잖아요 제가 프로투카 시승해서 탔는데 손가락으로 들어요. 와, 음풀 알루미늄으로 돼서 프로나 익스플로러나 탔을 때 형상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할 정도로 인체구학적 디자인과 적용이 되다 서스펜션, 엔진, 섀시,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부분들큰 산을 조금만 이제 좀 이렇게 좀음 먹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00대 점유율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1200으로도 총 5가지지만 엔트리 모델 빼고 4가지 모델을 갖고 들어와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장르에 맞춰서 선택해서탈 수가 있어서 충분히 꽤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뻐가지고 보고 아, 네. 있으니까 이뻐가지고 잘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럼요 많이 많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네. 네. 많이 알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시승 한번 해 보고 싶네요. 하시죠 <웃음> 감사합니다. 예, 네. 네.